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도달이 7호 말리포 해수욕장으로 왔어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두문불출 하신다고 막 그런 말씀도 많이 들리고 하는데 두문불출이 아니고 <웃음> 여기는 정말 문전성시를이릅니다 관광 오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시네요 작은 카페에 매니저 형님이 계시는데 배그 형님이 주신 포인트를 갖다가 여기 말리포 해수욕장으로 왔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 형님과 같이 같이 밟아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거기 진입하는 길을 찾질 못하겠습니다 오는 길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미끼를 안 사오질 않나 오늘 그거 써보려고 했거든요 L 형 천칭 그래서 끄신발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안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30도 봉투 차에 있는 거 가져왔습니다 하늘은 3단채비 미끼는 염장을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돌바람 불고 날씨 굉장히 좋네요 다른거 다 필요 없고 안전한게 가장 낚시를 잘하시는거예요테스팅 전에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 꼭 하시고 어휴, 원줄이 얼마 안 감겼네 그냥 다 풀려버리네 바람이 없어서 삼각대 받침대에도 갖고 왔는데 그냥 꽂아 놓겠습니다 이 녀석 용도가 백사장에 받침대 없이 그냥 써라 이거니까 채비 다 가고 나니까 입질 없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오늘 만조가 3시 3시 정도인데 지금 만조거든요 근데 서해고는 어느 정도 물이 찼을 때 도다리들이 입질을 하더라고요 음, 이 녀석은 좀 짧게 무슨 얘기 해볼까요? 메가트레이스 슬쩍 쳐도 쭉쭉 날라가는데 그리고 제가 일반적으로 써왔던 그경질때 이런 것보다도 처리대가 좀 얇습니다 2.6mm인가 2.3mm인가 그래서 어심 파악이 굉장히 좋아요 아, 다만 범지팅 릴리즈 하고 바로 힘을 좀 빼주는 편인데 그 타이밍을 잘못 맞추시면 역시대 길이 때문에 어, 초급이신 분들께선 조금 힘들 수도 어, 있겠어 어, 어? 어? 어?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자기. 어? 왔어? 응. 어. 흔들었는데? 줄들어졌어 자, 왔죠? 이야, <웃음> 어 올해 첫 도달인가요? 아, 만조 때 나오는구나. 자, 고기가 있으니까, 붕 떠오죠? 아, 근데 너무 작잖아, 이거, 인간적으로. 야 씨. <웃음> 야, 그래, 너무 적다, 이거. 귀여워. <웃음> 아, 이런. 일단은 킵하고 몇 마리가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물뜨기 참 좋네요. 너울도 없고. 1단 비인데 2단 채비를했고요맨 밑에 바는그 위에 바늘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중간 바늘에서 보네요 저 피싱 피어소에서도 장타자가 계시는지 좀한 90, 100m? 그런거 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우측으로 쳤습니다 <웃음> 말리포 좋은데? 꽝은 아니네? 자 아, 여러분 오늘 3월 8일인데 도달이 나옵니다 어제 그제 좀 기온이 올라가지고 수 표면온도는 조금 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활성도가 조금 올랐을 거예요 오늘 오물인데 도달이 물때로서는 그렇게 좋은 물때는 아니에요 해수욕장에 비해서 방파제가 좀 작죠? 근데 방파제 뒤에서 하고 있으니까 바람도 좀덜 불고 오물 물때에 비해서 물이 굉장히 잔잔해 보여요 근데 유속은 확실히 있네요. 던진 거보다 조금 떠내려가네 자, 던지자마자 물어줬으니까 활성도가 있다 치고 미끼를 조금 작게 해보겠습니다. 도다리는 초심이신 분들도 좀 하시기 편한 이유가 낚싯대와릴 그리고 던지는 방법만 아시면 충분히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낚시입니다. 육면으로 치면 저기 피신 피어스에서 신피치신 분하고 엉킬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낚싯대 들고 옆으로 좀더가자니좀 그렇고 약간만 우타 그렇다고 일부러 우타 하려고 하면 한참 더 멀리 가니까 느낌만 우타라고 하면 실제로 약간 우타가 납니다 입질이 없으면 한세 바퀴에서 다섯 바퀴 정도씩 천천히 감아주는 거예요 탐색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도다리 원투 낚시에서는 장타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날물이다 <목소리> 어, 우왜날입질 못봐 모르겠어 엄청 가벼운데, 엄청 가벼워. <웃음> 진짜 이거 <웃음> 완전 깻잎이다. 이거 <웃음> 야, 뭐 사이즈가 다 이래. 야, 이거 진짜 너무하다. 자, 두번째인데 너무 작아요. 두 수치! 야 진짜 손맛도 없었어 손맛도 없었어? 어 <웃음> 정조대와 천할물에 입질이 있습니다 자두 수째 두수오 오호 그래 이딴 <웃음> 짓을 못하겠네 물었다 오 그래 이번에 손 감각 좀 있어. 오, 이번에 힘좀 쓴다. 후두구두하는데 저기도 한 마리 나왔다. 어, 피싱피어스. 오, 오늘 입질 좋네. 어허? 후두구두한다 도다리 아닌 것 같아? 그 아, 도다리야. 어? 계속 후두구두하는데 계속? 예. 에라이. 어. 밑바늘에 있어서 그랬구나. 쪼끔 음. 낮았다, 쪼끔. 이건 자기말대로 저기 할수 있겠는데? 돌 도달이야 얘는 방송 안해줘도 되는데 어. 아니 게다 방송했지 마다 먹어 그냥 왜? 난 먹어 자기야 이거 갈아줘. <웃음> 어? 이 사람은 던져놓고 뭘 해야지 어, 되게 깊게 삼킨다 사이즈 조금 커졌다고 상어이 찌렸어? <웃음> 살려줄 거면, 아, 이거 어떻게 살려주지? 집사람 있어서 이거 살려주기가 힘드네. 자, 이 가자미류가 전액질이 많아요. 그래서 기포기를 틀어주셔도 물을 자주 좀 갈아주셔야 됩니다. 아니야. 세 분이 가면, 보 보니까 눈고 떠나고, 이나고 보여 <웃음> 전떠나입떠 다 같아 다 보여 고떠여고 떠나고, 나고있나고다나고 떠나고, 있다 고 뭐야? 아니 투둑해 투둑 바늘은 강선바늘 13호 목줄은 3호입니다 아이고 다왜이런 사이즈만 있지 투둑했는데 다 뿌띠야 이거 야 진짜 다 면방생은 좋은데 다 뿌띠입니다 뿌띠 15cm는 뭐 당연히 넘는데 자 바늘 많이 준비해 오세요 완조 전, 1 시간, 1 시간 반? 뭐, 길면 2 시간? 그 정도쯤에 왔으면 조금 더 잡았을 거예요. 이 녀석은 아예 입질이 없으니까 아예 끝신발을 해보겠습니다. 끄신발이 별게 아니고 질질 끌어오는 거예요. 밑걸림이 없는 지역에서. 천천히. 하다가 조금 멈추기도 하고. 자, 그리고, 어, 자, 입질 또 오죠? 도다리의 피딩타임은 가장 좋을 때는 해가 일출, 일출과 일출 만조가 겹칠 때 그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날을 쓸어 담는 거야 그냥 대신에 뭐좀 날이 맑아야 되겠고 바람이 좀 없어야 되겠죠 자입주 왔는데 두 번째니까 자 다섯 마리째 와 근데 왜 얘한테만 나오냐 진짜 아나 진짜 이해가 안가네 둘다 어복대 맞다고. 왜왜 이한테만 왜 오냐고. 여기 뭐 다른 거붙는거 아니야? 아니야 지렁이도 똑같은 거고. 헐치고좀 천천히 가봐서 그런가? 아니 오다가 쿡 박았어. 목줄이 굉장히 약해서 일리는 천천히 하고 있어. 야좀 형이라도 데려오면 안 되냐? 야, 넌 진짜. 야, 이건 진짜. 이거 바늘도 또 깊게 삼켰어요. 저도 어, 바늘을 빼서 방생을 하고 싶은데 이 바늘 빼려다가 살짝 크게 나면 이 녀석 못삽니다 자, 오. 어? 야, 그렇지, 그렇지, 가, 가, 가, 가. 얼른 뒤집어져야지마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물 들어갔는데? 어, 모래 파고 들어왔어 아직도 죽있잖아. 여기서 여기서. 하이, 그나마 면방생 되는 거, 그 녀석은 닮긴 했는데, 집사람이 성합니다, 아주 그냥. 아, 이 사람 회 너무 좋아해. 각을 조금 낮췄어요. 어? 궤적을 뒤로 조금 더 줬고. 아우 이거 귀찮다 불갈아주기 결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방생을 할지 킵해갈지 <웃음> 면방생 사이즈는 다 되는데 작아 어자 아. 살짝깔짝 됐죠 물어있다 오랜만에 한 수했습니다. 아 없어. 먹었네. 아이고 못하네. 왜 이렇게 못하가 났지? 오호 <웃음> 옆에 거 입질이야 자, 이, 이건 물었죠? 자 이렇게 묵직한 감이 좀 있어야 돼와 이거 핀다 오호 야 가까이서 문다 가까이서 문어? 어 계속 끄신 발이 해야 되겠네 자 일몰 개인적인 경험상 물때보다 일출일몰이 우선한다 아 이건 자기가 딱 좋아하는 새꽃이다이는데 이게 가까이서 보는게 아니고 물이 빠진 만큼 앞으로 조금 나가서 쳤던 입질 없다가 끄신바리로 10바퀴 10바퀴 20바퀴 정도 감아주니까 아까 입질했던 그 거기랑 비슷합니다 미끼 달고 약 100미터 정도는 치셔야 될것 같아요 해가 완전히 진건 아닌데 뒷동산에서 땅거미가 가까운 해변을 덮고 있습니다. 응? 물 갈아줘야지. 오! 엄청나게 차고. 으, 손질이 지렁이 하나 떨어졌어 <웃음> 어. 자 마지막 입질이 오죠 자 걸렸죠? 이거 걸리면 럭키 세븐이다 자 걸렸습니다 자딱 일곱마리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날물 정도까지 했는데 어, 마무리로 아기 한 마리 나오네요 아 이런 너무 심하다 넌 진짜 어 방색 사이즈야 얘는 15cm 안돼 바늘을 뺄 수가 없어 완전, 완전히 삼켜가지고뭐 불쌍하다 뭐 해가지고 그 그냥 그 방생하면 반을 빼서 방생하면 이 녀석은 죽습니다 자두시간반 정도 했는데 지금 5시 반 정도 됐습니다 돌도달이에요 근데 마리수는 일곱 마리 일곱 마리가 나왔는데 큰 녀석은 없어요 작은 녀석은 이 정도까지 나옵니다 이 녀석 방생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리 두 마리 방생했고 5 다섯 마리, 킵했어요. 집사람이, 도다리, 봄 도다리, 평소보다 일찍 먹는다고, 어구과자미, 지난번에, 그 회로는 만족 못하겠나 봅니다. 제발, 킵하자입니다. 그래서 다섯 마리는 건져갑니다. 말리포에서, 만조에 와가지고, 한, 천알물? 그때까지는 정말, 어, 쉴새 없이는 아니고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계속 입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날씨가 좋아야 됩니다. 날씨 오늘 물때 오물이라서 그 도다리 물때는 아닌데도 그니까 바람이 안 불고 해가 쨍쨍 떠 있고 만조에서 날물 시작될 때 초날물 그때 많은 입질을 받았습니다. 그니까 시간이 되시면 말리포 오실 때 물때 이런 거 체크하시고 날씨 꼭 체크하시고 어 중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개인적인 경험상 물때보다는 피딩 타임. 그러니까, 일출과 일몰. 이게 우선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가급적이면 멀리 치셔서, 끄신발이 끌어주는, 그거의 액션이 좀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도다리를 치러 오게 된다면, L형 천칭이라는 그 봉돌? 그 봉돌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던져보고 싶었는데, 그걸 집에 깜빡하고 놓고 왔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수 했습니다, 일곱수. 7수. 수고하셨습니다.